장마네들 회사 이름 정확하게 뭐예요? 누루라고 돼. 예, 누르 누루왔기? 누누루기 예, 그러면 예. 이 회사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 만들어진 응. 거는 예. 3년 정도 된 거. 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루라는 응? 이름으로 하신 예. 거는. 그러니까 누르는 데가 예. 누르는 이 공방이 예, 아들이 제작을 하는 공방이고 예, 예, 예, 예. 어, 저는 이제 키타를 키타를 만는 제작자예요. 예. 키타 에서 캐나에서 예. 많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음... 경력은 오래됐지만 미포은 많지만 사실 좀 그런 면들다가 좀뭐 지금 보시 보시다시피 전개 너무 맞죠, 안 좋고 안 좋고 하니까, 안 좋고 하니까 에, 아들이 손을 뗐다 내가 아예 예, 어, 예. 아들이 다른 일을 네, 하시고? 네, 아들이 음. 다른 일을 하고 아빠가 오늘 기타하고 같이, 여기서 같이 하면 어떠냐? 음. 그래가지고 제가 네.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네. 사장님에해좀 소개 좀 해주세요, 먼저. 사장님 성함은? 아, 이분 김자, 정자, 산자고요 예. 음. 그리고 주로 하 그러면 이제 사장님은 사실 우쿨렐레 가지고 기타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옛날에 우쿨렐레가 했던 거고 음, 음. 어, 옛날에 우쿨렐레를 했었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에 우렐라가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 오래, 오래 많이 아, 오래됐어요. 오래 오래 아, 뭐 제가 모르고 이제 예. 뭐, 이 그, 지금처럼 유명해지지 않은 거였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아. 우크라레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몰라서 우크라이나지 그렇죠? 네. 지금이 우크라레가 붐이 무적에 일어나 가지고 이게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어쨌든간에 아. 네. 요사이는 붐이 죽었다고 봐야죠. 나 아, 오히려 어. 지금은 경기가 아, 예, 예. 둔화되고 왜냐면 또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예, 예. 많이 죽었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중국산하고 그런... 인도네시아, 음, 음. 뭐 베트남 대만 뭐 이런 뭐 이런데다 이러, 보니까 예, 예. 아, 그래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원래. 아, 우리나라에 실제로 악기 생산하는 메이커들이 많이 없어진 거네요? 많이 없어졌죠. 음. 큰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예. 이제 소장으로 된들는 조금 이제 공방식 개념, 뭐 음. 가족 단위 이런 데들이 아, 많고, 큰데는 별로 많이 없어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처음에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게 되게 아, 궁금해요. 저는 이 키타를 제작한 일은 사실, 저기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예. 그, 이모부님이, 예. 이모부님이, 키타하고 네, 그냥 경비실장으로 계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예. 이제, 소개도 돼서 들어갔는데, 당장, 예. 근데 이제 이모부, 그, 뭐야, 형제지, 형제, 공장이었으니까 아, 예. 아, 가족 공장이었습니다근데 <웃음> 아, 거기 가족 공장이라도 그때 당시도 컸으니까 한1 5 0도 이상이었습니다. 음, 아, 예예예. 제가, 제가 한 45년 됐어요. 아, 되게 오래되셨구나. 네. 죄송한데 우리 어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웃음> 저 저가요. 네. 아, 지금 6 6이에요 아, 아, 그러면 <웃음> 평생 일을 하신 거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딴걸걸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나이도 있고. 예. 뭐. 다음으로 여쭤 보고 싶은 건 여기서 그럼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지금, 지금 네. 현재는 우크라이하고 예, 그래. 뭐 기타를 지금 이제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타 같은 경우에는 네. 뭐통 기타도 있고 어, 전자 기타도 아, 있고. 통 기타. 를 있잖아요 종류들이 네. 우크라이나도 혹시 그런 식으로 나뉘는 게 있나요? 우쿠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콘서트만 만들어요. 현재 콘서트는, 현재는. 아, 콘서트라는 건 어떤 건가요? 콘서트는, 그러 그러니까 이제, 우쿠레를 중에서 크지도 않고, 조그만 음, 거. 네, 아, 그럼 그 사이즈가. 아,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게 있어요. 또. 아, 그래요? 어, 어, 테이너도 있고, 예. 뭐다이 그, 그렇잖아요. 어, 아, 아 그렇게 날려요? 음, 예, 어, 예. 진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웃음> 부식한 사람이었죠. 지금 현재는 고르기만 작업하고, 수술 이제 다른 것도 제작을 또 해야죠. 아, 다르테너도 네. 해야 되고. 예. 또 해야 아, 해야 아 그렇군요. 지금 테이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음. 그러시면.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들지는 않으시겠지만 네. 만드는 시간을 보자면 우크렐레나 기타가 하나가 완제품이 나오는데까지 얼마나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어 우크렐레를 만드는 시간은 소요 시간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것같래요 왜냐하면 이게 공방 개념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이런 생산 공정 얻지 않고. 네. 네. 시간이 많이 걸릴 수있거다 손수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지만 주문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커스텀을 주문한다면 2 개월은 봐야 돼요. 아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어, 어.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그러면 저 기타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걸리나요? 그렇죠. 기타도 아. 그 정도고 아, 아, 기타나 오흐래나 얼추 비싼 거니. 우크레일하고기타공 작다 뿐이지, 예. 똑같은 공법은 똑같은 공법으로 아 해가지고, 다 똑같이 주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 제작 기간은 어차피 예. 차이가 없고. 예. 와, 그러면 사실 우크레일라가 크게 작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렇 그렇죠, 예. 근데 아. 이제, 근데 <웃음> 이제 중국하고 저기 인도네시아 예예. 제품들이. 예예. 이제 싼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쵸. 한국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 이제 회사 이름이 누르 악기인데 네. 누르에서 나오는 악기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요 장점이라도 저전 어쨌든간에 이제 한국에서 그래도 예. 이제 생각은 그래도 좋은 제품을 맨, 만들어서 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 때까지, 그러기까지 만들자 예. 하는 것이 음음. 주 목적이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예. 뭐, 대떻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없는 거고. 음, 예. 그, 그러시면, 만일에 제가, 예. 뭐, 이렇게, 사장님, 뭐 전, 전, 이러, 이러, 이러한, 어 뭐, 우크렐레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러, 이러, 이러한, 뭐, 기, 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또 어떤, 이런 나만의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기타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커스텀으로 다 제작이 가능하시다는 거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제작 기간은 좀 오래 걸릴 네, 수 그렇죠. 있어도. 그 네. 어, 그러면 만일에 진짜 누군가가 정말 독특하고 나만의 개성을 담은 그런 우크렐레라는 기타를 만들고 싶어면 일로, 일로 오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웃음>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서 일단 만드신는 일단 이렇게 맞고 말씀하셨던 통키타하고 우크레일의 두가지이고 네. 이제 각각의 우크레일은 우크레에 통키타는 통키타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그품목들을 좀, 좀더 이제 앞으로는 이 늘려 나가실 계획이신 거고. 그렇죠, 이제. 그렇데 아무래도? 네.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쵸? 게. 그렇죠, 뭐, 그만될수서 물건을 만들어서, 한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그 모든 걸 정책해가지고,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 놓은 기록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딴게 이렇게 선인이 돼야지 예. 그냥 이것저것 주문하고 하다 보면.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오히려 진짜 상품의 질만 떨어뜨리는 예.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예.